되는 거리가 나는데. 형이 뭐 그렇게 잘못했어? 아, 형이 TV 조선 트랄랄라 브라더스 예고입니다. 5월 17일에 방송되는 트랄랄라 브라더스는 더 신명나고 더 망가지는 수요일을 집어삼킬 파티가 시작됩니다. 더 발랄해지고 시원한 사랑고백으로 마음을 사로잡을 트롯 브라더스의 흥바람 몰아치는 축제 한마당까지 트랄랄라 브라더스의 광기오른 코인 사냥의 서막이 펼쳐집니다. 또한 승리를 위해 모든 걸 내던진 트롯 브라더스의 코인을 향한 집념과 무대를 위해 코인 전쟁도 서슴지 않는 트롯 브라더스의 운명은 앞으로 어떻게 전개될지 궁금증을 더하고 있습니다. 영원히 사랑할 거야. 내눈봐 박아두는 소리가 났는데 광기가 올라어요스일이끝 났어요 형이 뭐 그렇게 잘못했어? 물려! <웃음> 어. 아 이건 왜 이렇게 간절한거야 오 살기가 하하하 <웃음> 에영원이살 지금? 얘는 봐라. 탈 어? 박어두는 소리가 났는데. 광기가 어, 올랐어요. 스케일링 끝났어. 형이 뭐 그렇게 잘못했어? 나 영원히 사랑할 어. 아, 이 어머니 살아갈 거야. 몰라! 아, 여기 왜 이렇게 간절한 거야? 어, 살기가. 이거네 <웃음>